776채 한정이고요. 이 베이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표정 변화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굳이 왜두 개를 넣어줬을까요? 칼이 잠깐만. 사람용 칼인데 이거는? 이 헬멧 씌울 수 있을까요? 오오. 오. 와, 전매기는 보자 아니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줄을... 오오 자, 상추들 상하입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옆에 있지요.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 휠 스튜디오 4분의 1 스케일, 쿼터 스케일의 엔드게임 타노스 되겠습니다. 아, 타노스 진짜 뭐 계속 나옵니다. 타노스는 이제 언제적 빌런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보면 와,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아마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킬 스튜디오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1대1 버스트를 주로 내주는 회사였는데 배트맨이랑 조커, 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또 3분의 1로 풀사이즈 스태츄를 내주다가 또이 친구나 좀큰 애들 있죠? DCM 다크사이드. 이런 친구들은 또 쿼트로 내줘요. 인간은 3분의 1, 조금 큰 이제 괴물들은 4분의 1. 이렇게 냈느냐 아니에요. 집 멋대로 냅니다.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버전 그 친구는 또 2분의 1 사이즈로 내주고 호아킨 비니스 조커도 2분의 1 사이즈로 내줬는데 DC 의 셀리나 카이 베트 포드단 친구로 또 6분의 1 스케일로 내줘. 근데 또 아이언맨을 냈는데 아이언맨이 마크7은 쿼터 스케일인데 마크1이랑 마크85도 2분의 1로 내주고 키스레즈 조커는 1대1로도 내주고 에이, 그렇게 내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내주는지 아무튼 이 친구는 4분의 1 스케일로 내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언 스튜디오의이 쿼터 스케일 타노스가 사실 있잖아요, 서 있는 친구들. 엔드게임 타노스는 아이언 스튜디오 것도 했었네요, 그죠? 엔드게임 버전의 타노스.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서 있다면, 이 친구는 약간 좌상,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은 140만 원에서 5천 원 빠진 139만 5천 원이고, 프리미엄 버전은 160만 원에서 5천 원 빠진 159만 5천 원이에요. 차이는 헤드가 하나 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드 하나 20만 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76 국체한정이고요 10월 중순에 발매가 됩니다. 저는 킹스튜디오 총판이죠. 칠링샵에서 미리 빌려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또 빌려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뇌에 담긴 이 타노스 보니까 어디 앉아있는 느낌 분명히 있고요. 뒤에 아, 이게 피규어의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 피규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일러스트로 해놓은 것 같아요. 카툰 박스에서 꺼내는 데만 벌써 지금 허리가 막 지금 옵니다, 옵니다. 이렇게 큰 친구들은 송황호나 정윤호 같은 윤승이 같은 제 후배들을 불러서 같이 했는데 오늘은 빨리 열어서 또 보여드리고 또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압니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쪽에 보니까 인증서,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어요. 타노스의 기억이 좀 좋은 게, 저는 완전 이상훈TV 초창기. 사이드쇼의 그 코믹스 버전 타노스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옛날 빌런이지만, 좋습니다. 이제는 뭐 타노스, 짜자자짠짠, 짜자자짠짠. 오, 오. 딱 열어보는 순간 알겠어요. 아. 아이언 스튜디오 커터 스케일과 비슷한 사이즈구나. 사이즈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다는 생각은 오히려 안 들었고요. 이 베이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우와! 어. 공장 냄새. 특유의 이 피규어 냄새가 있습니다. 스태츄 냄새가. 파이프에 앉아있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해준 것 같아요. 돌바닥들 디테일 뿐만 아니라 이런 호수나 전선들 표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몇 개가 더 있네요. 아까 거기 설명서가 있나 보네요. 설명서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보증서뿐이네. 설명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제가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레고 전립경연 30년 차. 할수 있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타노스 엉덩이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딱 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런 동파이프 앉아 있는 그런 타노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 이런 파편들, 막 깨진 잔해들, 흙들 디테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나온 이런 전선 표현 너무 좋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피도 있습니다. 피가 묻은 표현들 좋고 돌바닥 부서진 느낌이 왼쪽에도 잘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철근 같은 거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 업 어, 파츠가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에는 철근 보이시죠? 예. 은색까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철근이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일단은 이 제일 큰 녀석이 어디, 아, 이거는 칼집이 나 있는 것 같잖아요. 칼을 넣는 스탠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요렇게 또쏙 들어갔습니다. 뒤쪽도 요런 거싹 들어가서 요렇게. 이두 개는 일단은 빼놓을게요. 이게 약간 단독으로 둬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본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여기에 엉덩이를 끼워주면 돼요 조심조심해서 타오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일반판과 프리미엄판의 차이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 헤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변화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살짝 인상 쓰는 표정과 살짝 웃는 듯한 느낌의 요 정도 헤드 차이면 굳이 왜두 개를 넣어줬을까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자. 쏙 들어가고요. 여애 앉아있는 모습 멋있네요. 포징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색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이랑 똑같잖아요, 사실. 사이즈나 폴리스톤 재질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뛰어나다란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베이스 자체의 웅장함? 이런 것들은 좀 칭찬을 하는데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타노스를. 일단은 헬멧이 하나 더 들었어요. 이 헬멧 씌울 수 있을까요? 오오 약간 오. 빡빡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야 덜 들어갔잖아 더꽉 끼워줘야 되는 됐습니다. 얼굴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예쁘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 장면은 헬멧을 벗어서 칼에다가 딱 꽂아 놓잖아요. 그 장면을 재현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큰 차이 없지만 얘를 이거랑 바꿔놔 놓을게요 약간의 그런 무표정에서 살짝 시크한 듯한 느낌의 이런 표정. 이때 여기서 그냥 네뷸라가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나 이제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3대장이 탁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전투가 시작을 되잖아요, 그죠? 파츠가 이두 개가 더 들었어요.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허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칼인데, 칼 놀라지 마세요. 우와, 씨. 칼이 잠깐만. 사람용 칼인데 이거는? 칼에서 끝나네요, 칼에서. 칼보다 도큰 정도의 크기.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 요칼 디테일 굉장히 좋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거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칼 얼마나 나갈까요? 1.3kg 가까이 나갑니다. 1,302g이에요. 웬만한 핫토이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꽂는 것 같은데 한번 꽂아볼까요? 아, 딱 맞네. 야, 이거네. <웃음> 야, 이 칼만 이렇게 세워놔도 멋있는데. 이거 6분의 1 스케일 칼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진짜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실제로 칼의 디테일, 핫토이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 두께하며, 손잡이에 뭐 도색하며, 너무 예쁩니다. 이거 또 칼이 다 했네, 칼이. 그리고 요런 잔챙이들은 이런 데다가 그냥 끼워주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걸 어디다가 끼워야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갖고 노는 그런 건가? 돌멩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손에 끼워서 갖고 노는 파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 실제 스케일보다는 칼이 큰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타노스의 손이 여기 들어오면 손잡이가 많이 큰 느낌은 있습니다. 아 좋네. 좋아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건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되네. 아 이거 헤드를 여기다가 끼워서 전시하는 아. 요것도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짝퉁인가 이런 게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을 세골 쪽만 흉상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끼워서 전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헬멧을 여기다가 끼워서 좀 다른 느낌으로 전시를 해줘도 좋고 요거는 그래도 여기에 끼우는 게 낫다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조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쿼터 스케일의 타노스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일반과 프리미엄의 큰 차이를 잘못 느끼겠다. 헤드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핫토이처럼 다이나믹한 표정 변화가 있지 않고 뭔가 오묘하게 비슷한 표정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를 하나 더 해놓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을 가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20만원 세이브하고 요 본체만 이렇게 세트로 전시를 해도 꽤나 멋있는 퀸스튜디오의 쿼터스케일 타노스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재밌는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